가면치지조브1 6버전이 출시됐습니다! 그럼 Q&A를 받아볼까요? <끔씩> <끔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앞에서 말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는 것 같아요. 계속 여행을 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튜토리얼은 그만 쉬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빈치 리졸브가 또 일을 냈습니다. 16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튜토리얼들은 전부 15버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리졸브를 다운받으신 여러분의 화면과 제 튜토리얼의 화면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챕터 몇 개만 바뀐 거고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벌써 다 16버전용으로 싹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16버전이 베타 버전인 만큼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 중이기도 하고 지금 16버전을 막 쓰면서 연구를 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버전으로 넘어가기 전 버전인 15.3 버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블랙매직디자인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에 다빈치 리졸브 16버전을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튜토리얼은 15버전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16버전과는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5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16버전도 베타 출시됐겠다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질문들이 막 생길 때잖아요 제가 16버전을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6버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다빈치 리졸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세계여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저도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끔가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빈치 리졸브와 영상 관련 컨텐츠 말고도요. 지금 현재는 세계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기를 담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제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